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간 필릭스에요 오늘은 요렇게 생긴 팔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뒤에는 약간 동글고 위에서 봐서도 동글고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허리가 살짝 들어간 요런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, 제목은 이제 그냥 이집시안 브라슬릿이라고 했는데 그냥 만만하게 생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메쉬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제 저는 이제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일단 평면을 불러오고요. 옆으로 쭉 늘려 줄게요. 그 다음에 얘를 Ctrl A로 스케일을 리셋시켜 주고요. 그 전에 스케일이 1 있었는데 Ctrl A 눌러서 스케일 리셋 시켜주면 좀더일 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할게요. 그러면은 이 뒷부분에 둥근 부분이 만들어졌고요. 조금 두께를 줄게요. 두께를...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말아 볼게요 m t 티가 하나 필요하고요 m 음, t 티를 얘를 이제 모디파이어를 줄 건데요 어떤 모디파이어를 줄 거냐면은 심플 디폼을 줄 거고요 심플 디폼 보면은 여기 종류가 트위스트 밴드 테이퍼 스트레치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밴드를 줄 거예요 밴드를 줘서 어, 밴드 값을 지금 이이 이 심플 디폼 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자, 이 큐브를 만들어서요 얘를 심플 디폼을 줄게요 이폼을 주면은 트위스트는 잘못쓸 뭐, 뭐 일이 많은데 자 x축으로요 자 빨간 게 지금 x축이고요 파란 녹색이 지금 y축이에요 그 다음에 안보이는안보이있축만이아래로 보이, 안 z 축이 있을 거이 있을 거고요 자 빨간색 x축으로 놓고 이딩을시이면은이게보게보이시죠보이시죠 보이게 하 보이게 하기 전해서잡 전체를 잡고요. 서브디바이드 몇 개를 할까요? 이 정도 주고요. 자, 나가서 볼게요. X축, 빨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앵글을 돌리면 이렇게 밴딩이 돼요. X축으로요. 이게 X축으로 밴딩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Y축으로 녹색 방향이요. 녹색 방향으로 밴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밴딩이 돼요.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밴딩이 되거든요. 근데 그냥 눕혀놓고 하기를 원하니까 그 밴딩의 값을 이 MPT에다 줄게요. MPT가 받았고요. 얘, 얘를 얘 이제 밴딩을 주면은 그 MPT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얘를 위로 살짝 올려서 자 X축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요. Y축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요 Z축에 따라서 변할 땐 이렇게 변해요 음, 일단 이렇게 놓고 얘를 꺾을게요 R X 90도 됐죠? 그러면 얘가 밴딩을 이렇게 하면은 팔찌 모양이 되는 거고요 플라이를 할게요. 자, 다시 얘를 밴딩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, 일단 밴딩 하나는 됐고요. 그다음에 다른 엠프티를 또 하나 만들어 올게요. Shift A 다른 밴딩, 다른 엠프티를 불러 올게요. 자, 그 엠프티는 001이에요. 요번에도 모디파이어를 밴딩을 아, 심플 디폼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두번째 엠프티 001에다가 연결을 해 줄게요 자, 두번째 아까랑 똑같이 Z축으로 연결을 해 주고요 밴드를 줄 거예요 자, 이번엔 이번에도 이렇게 휘는데 얘를 001을 m p 1을 RZ로 90도 주고요. RY로 다시 90도를 줍니다. 됐죠? 자, 다시. 자, 요거는 요렇게 휘는 거고요. 그 디폼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. 얘를 먼저 변형시킬게요. 자 됐죠 앵글을 마이너스로 해서 아래쪽으로 휘게 하고요 얘는 완전히 한 바퀴 만나게 하고요 GZ GZ 많이 줄여주고요 조금 끝이 벌어져 있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너무 많이 휘지 않게 얘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얘를 세우면 이렇게 어 뭐죠 형태가 뒤틀어져요 그러니까 이 엠프티가 그 오브젝트에 포함이 되게 해 버릴게요 Ctrl-P 오브젝트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니까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게 싫으시면은 이기 싫으시면은, 얘를 전부 다, 어,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. apply, apply, a p 해주시면 엠프티가 없어도 변형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? 네. 3에서 보고, R 90도. 네. 이렇게 해서 팔찌가 완성이 됐고요. modify에서 어, 서브 디비전, v i s i 를 조금만 더 하고요. 컨버트가 음, 아니라 쉐이드 스무스, 스무스를 해줄게요. 자 그럼 이렇게 팔찌가 완성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, 색깔을 입히는데 <웃음> 금색이 금색 금색 네, 금색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어요. 금색은 어, 헥사코드가 이렇게 뭐 D4AF37로 쓰시든가, 아니면은 이렇게 BBA14F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금에 대한 헥스코드가 많이 있어요. 이 중에서 뭐 비슷한 걸로 하셔도 되고, 음, 네. 음, 밝은색, 밝은색을 써볼까요? FFD700, FFD700을 써볼게요. FFD700 을 써볼게요. 그러면은 금색이 됐나요? 네. 하고 메탈릭 올려주고 러프니스 빼주고요. 러프니스. 그럼 이게 금색이 됐어요. 검색이 됐고요. 음,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불러오고 그 이미지 텍스처는 요거를 불러올 거예요. 그래서 오픈. 어머나. 갑자기 블렌더도 프리즈돼 가지고 다시 지금 시작합니다. 아까 여기까지 한것 같아요. 음.. 그 컬러, 금색에 대한 컬러는 스코드로 FFT700 넣으면 될거라고요 예, 이렇게 돼 있고, 여기까지 했고 이제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 줘야죠. 이미지 텍스처는 음.. 어느거지? 네. 요거를, 요것도 랜드마크는 있지만 요거를 이제 음, 그 금색 금색에다가 저 무늬를 넣을 거예요. 텍스처, 그 이미지 텍스처를 분해가지고 음, 그래서 요 요거였죠. 요거를 오픈을 할게요. 그래서 걔를 한번 보자고요. 걔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여요. 다음에 얘를 음, 램 컬러 램프를 넣어서요. 음, 지금 요 하얀 선 그림이 있는 데를 하얗게 하고 어, 뒤집혔네요. 뒤집혔어요. Uv 에디터 이 그림에서 에트 모드 들어가고 전체 잡아서 R180 하고 S 조금 이렇게 GY 이러면 조금 예쁘겠죠? 네. 이렇게 하고 자이 선들이 하얀색이 되고 이 바탕이 검은색이 되도록 할 거예요. 그러려면 이이 이 노드를 이걸 이걸 뭐라 그러죠? 음, 어쨌건 이 셀렉터를 뒤집으면 돼요. 반대로. 네. 그러면 선이 하얘지고 바탕이 까매졌죠. 예. 그렇게 놓고 쉐이드. 픽스 쉐이더를 끼고요. 음, 얘가 위로 들어갈 거예요. 얘가 위로 들어가고, 얘가 이 그림이 일루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고요. 그러면 금색하고 그림하고 섞였는데 이제 그림의 선만 살리고 나머지는 투명으로 바꾸줄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. 금색 바탕이 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뒷면은 무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음 일단 서브디비전 한 거를 일단 어플라이를 해야 되나요 어플라이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두께가 지정이 된 거죠, 지금. 두께가 지정이 됐으니까. 볼까요? 요거를 네, 활성화 시키면은 네, 이렇게 잘 잡히네요. 하고 이 속의 면만 싹 잡을게요. 손의 면, 속의 면을 잡는 거는, 음, select, select link, linked flat, flat face를 해가지고요. 오케이. 음, 뉴 해서 어사인 해 줄게요 어사인 해 주고 소개권은 음,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정도 자이메테리얼의요 값이 요 금색의 값이 ffd7 그냥 카피할게요 그 다음에 매테리얼두번째 거에 요 값을 그대로 카피할게요 음, 복사 붙여넣기 오케이 했죠? 그 다음에 메탈이고 러프니스 줄이고 네. 그 다음에 렌더링모드에서 보면 속은 그냥 금이고요 음, 겉은 어, 예쁜 금입니다 약간 러프니스 조금 더 줄여 볼게요 매테리얼... 아이고 그게 아니고 매테리얼 001 매테리얼 001 001에 러프니스도 완전히 줄여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s h D 이는체크문늬 줄게요 체크문늬 주고 그렇게 보면은 예쁘게 이제 완전 텍스처가 보여요 네 이렇게 놓고 렌더링 한번 해보면 별로네요 사이클 엔진으로 바꿔주고요 해볼까요? 네, 훨씬, 그, 훨씬 예쁘네요. 네, 이렇게 간단하게, 음, 음, 심플 디폼 모디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팔찌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. 예, 감사합니다.